세명동명 동안. 동안. 그럼 만 하나? 샤! 우와! 아! 이리와! 야! 오이 반장이 엄청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 어, 힘드네요 자유로 하셨는데 어떠셨어요? 가첫 번째 도와주고 했을 때 저도 관장님 도와주고 싶었어요 <목소리> <목소리>